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히브리스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함께 성경봉도 하시면서오늘를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스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여러분 혹시 히브리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히브리란 말은 옛날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히브리인들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너희 우리속은히브리인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면서하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란 말은 야곱의 후손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인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에 대한 내용은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잘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는 엄연한 사실이고 또 글도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적을 때 히브리어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히브리란 말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란 말은 토아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히브리란 말을 토아라고 읽습니다. 근데이토하라 말이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의문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히브리어로 토하라 말은 그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구원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는데 이 히브리스 10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구약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이 구원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설명을 한 당신만 구원받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저를 한 번쯤 말라서 한방주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방 얻어맞지 않으려고 설명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시부리인들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투여 주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 분이 곧 누구신가? 오늘 시브리스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지루하시면, 제가 가끔 구약시대 때 지도도 보여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브리스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 나온 성경에 대해서 먼저 11장 10, 10장 11절부터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고 한글 성경에서 여러분과 같이 강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어성경에 보면 히브이 잡들 텐볼 11.70 온테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테이 앞더 데이 에브리 프리트 수단 앤 퍼프한 히스 릴리즈 디제이 아긴 앤 에겐 히 어플 더 세임 세 a m e s a e 시크 없이, we can n e v e 이 s 에 대해서, s 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s 죄, 이 죄에 대해서 죄란 게 도대체 뭔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무차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냐면한 생명이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맨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인구가 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정을 베푸셔서 그래 너희들이 참하게 너무 죽는 것을 내가 보기가 안타깝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지 않고도 죽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퇴줄게 하면서 히브리인들 유대강야에서 남자가 걸어가면 사흘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여자는 아이들이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가난한 복지인데 출애급해서 굽하 가장 가난한 복지 들어가는데 3일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헤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대한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율법을 통해서 피력을 해두셨습니다 친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모세의 돌판에다가 법률을 세워서, 법을 세워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서로 실수하고 지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옛날과 지금과 달라진 내용,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거듭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영원히 영원히 없애주는 없었습니다. 제사함을 받기는 받는데 영원한 제사함을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제사.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다 못해 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 지구상에 몸소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여러분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 가지고 그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었던 사람 살려 가는 이런 모든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 행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거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사람 살려 가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예는 되겠죠 천국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나 그것과는 게임도 안되는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신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바치고 그때 그때 그때 그때 사암을 받으니까 100번을 지으면 짐승 100마리를 잡아야 되고 1만 번을 지으면 짐승 1만 마리를 잡아서 만날 바쳐야 돼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헌법을 개정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거안 해도 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하고 헌법을 공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물체를 맹들 놓고 너희 이것만 하면 재산을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피를 흘려서 창에 찔리고 손에 못을 박아서 손가락이 찢어지고 발목이 찢어지고 하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재물이 되어서 죽어줄 테니까 너희들앞으로 다시는 소 잡지 마양 잡지 마 내가 너희들의 제사함 재물이 되는 양과 소가 되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을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이 죄의 양이 되고 죄의 소가 되고 죄의 비둘기가 되어서 죽어주는 거야 이렇게 살이 찢기고 옆구리에 창이 짜오게 나고 가시 멸관을 쓰시고 손에 못을 박아서 못 박은 자리가 찢어지는 그런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너희들의 율법시대에서 살지 말고 죄를 지면 소를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죄물로 죄를 다짊어지고 갔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제삼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 내 대신 내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내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그 말을 확실히 믿으면 분명히 믿으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록 자기가 마귀의 계열에 꿰매가지고 사람을 10명 죽이고 100명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만명 죽이고 했다 하더라도 그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딱 하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천명만명을 죽인 사람도 다 제삼을 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가서 대우를 받는데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정하는 여러분은 왕같은 대접을 받는데 왜 나는 딱 하나 제뺏안 앉았는데 불지옥에 가서 영원히 영원히 최고의 고통받는 죄에 가서 헤매야 되는가? 너무 불구경평하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법을 만들면 됩니까? 이거 안되잖아 이거?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죄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죄를 사회해 줄수 없는 그런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죄는 사회해 줄수 없어요 그 죄를 딱 한번 지으면은 아무리 성인공자, 석가공자 응? 공자 이런 분도 그 죄를 딱 지으면 은 제일 큰 죄인이 돼가지고 제일 뜨거운 불조개가 지고긍중응용 뛰면서 날마다 고통받고 영원히 구더기 한 마리도 자기 목숨을 끌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딱한 가지 죄 그거 용서 안 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도대체 뭔데? 그 무서운 죄가 도대체 뭔데? 사람을 열면 지고, 백면 지고, 천명 죽은 죄인이라도 용서함을 받는데 도대체 그보다 더큰 죄가 어디 있단 말이야? 그 죄가 도대체 뭔데? 도저히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죄가 있다는데 그 죄가 도대체 뭐야? 빨리 말해봐 여러분 그 많은 죄를 다용서하 받을 수 있는데 왜그 죄는 용서를 못 받는지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 뭔데 빨리 말해봐 바로 그 죄는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자살 그 죄가 커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건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자복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타임. 단 1초라도 타임이 있어가지고, 그 타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타임 속, 그 시간 속에서 죄사함을리고칠때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받는 거지. 자살은 그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1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그때는 회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살이란 짓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는 자살을 했다 그러면 사람 대접을 못 받지만, 예. 자살을 한 사람은 인간으로 대, 인간 대접을 안 해주잖아요. 오죽 사람이 현찰이면 응? 인간 같지 않은. 검수보다 못한 사람이었으면 자살을 다 할까 자살은 검수보다 못한 사람이다 하고 이 세상에도 봤지만 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계신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은이 자살은 제일 큰 죄가 되가지고 지옥에서 제일 뜨거운 불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석가모니 공자같던 사람도 자살을 했다면 그는 지금도 가장 고통스러운 뜨거운 데 가서 펄펄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죄가 자살입니다 모든 죄는 다 먹물보다도 더 검을지라도 피보다 더 붉은 죄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서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실거죠 주시기를 약속했죠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면서 예수님 내 죄를 사해주십자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하면 죄 사함을 받지만, 그 많은 큰 그런 죄도 죄 사함을 받지만, 자기가 생각할 던 아무것도 아닌 죄 같은 거, 그거 하나, 그 죄를 지으면, 그는 가장 큰 죄인으로, 이 세상에도 짐승보다 못한 지급을 받지만, 저 세상에 가서는 가장 큰 죄인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데 가서. 펄펄 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천국에 가봤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천국에서 그 놀라운 빛의 속에서 제가 헤매 어, 영화롭게 다녀봤고 그 놀라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들으면서 그 흥분된 그런 마음을 지금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영화 호화로운 그런 곳에서 여러분은 살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단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죠. 했죠. 그 약속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그 자복하는 기도 한마디로 여러분은 그 많은 죄가 신양틀보다 신눈보다더희게사함을 받지만 단지 사함을못 받는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습게 알았다가는 큰코다칩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제가 생활을 해보고 온 사람이니까 그걸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절대로 터럭만은그 하나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임 때문에. 자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못 받고, 죄인의 몸으로, 가장 큰 죄인의 몸으로, 개 끌려가듯이 지옥으로, 지옥으로, 가장 뜨거운 그지역으로 가가지고, 긍정 응용 뛰면서 한없이 한없이 원망하면서 내가 왜 자살을 했던가 내가 왜 이렇게 했던가 하면서 울며 불며 뉘우쳐봤지만 누구 하나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곳 무서운 그 지옥에서 지금도 자살한 모든 사람들은 100% 다그거가지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그 법도 알아서 움직일 때에 모든 잘못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법 아래서 해결되지만 은그 법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살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은 자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살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기막힌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자살하는 보다 더 돌대가리가 없어요 그거는 멍청한 사람 아주 멀상식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법도에 대해서 멀상식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영웅되려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 다그뭘 상식한 사람. 예수에 대한 지식이 뭘 상식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이 배웠을지 모르지만 세상 그런. 예수님의 지식에는 그는 뭘 상식한 사람들이에요. 자살하는 사람을 영웅시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도 그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는 지옥에 떨어져요. 자살하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머리가 돌대가리에요. 예수에 대한 법도를 하나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 관대한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제1계명을 2계명, 3계명 이렇게 했을 때 이개명삼개명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들이 우상숭배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어떤 물건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마음 뺏기지 말라. 그것은 내가 경로할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아직도 천하 대장군한테 절하고 해를 보고 절하고 달을 보고 절하고 그런 미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조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빨리 해결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니우침과 해결은 그 단어 자체가 틀려요. 내가 제사 하면 지냈다. 그래서, 아, 내가 참 정말 잘못, 니우치고 말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리우칠 해 고칠 개 리우치고 반드시 그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제사를 한번 지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리우치기며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고쳐야 됩니다 다시는 제사를 안 지내야 됩니다 아직도 해맞이 가서 해대절라고다를 쳐다보고 빌고 뒤 안에서 물한 사발 떠 놓고 빌고 점장이 가서 물어보고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서 경로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살을 떨면서 그를 분의 여기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빨리 해결하고 해결하고 하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는 여러분에게 이로 말할 수 없이 큰 죄를 짓습니다. 한날의 왕도 죄를 지으면 그 백성이, 죄는 왕이, 죄는 왕이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는 백성이 받습니다. 옛날 아합시대 때 아합이 왜 7년 동안 비한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우상을 가져온 그 여자를 마누라로 삼겨가지고그 나라가 7년 동안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아방은그 많은 죄를 짓고 또 거기서 왕국에서 호요시 갖고 사는데 왕이 죄를 지은 그 죄의 대가로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 돌아가면서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제 대가는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센에 대해서 11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은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목이 곱고 항상 나를 반역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많은 재앙과 질병을 퍼뜨려서 오분영이라는 돌림병을 그들에게 주었어 너희들이 빨리 해결하고 돌아와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유행병에 돌림병 온역으로 인해서 막 죽어나갈 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줄게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장대에다 구리뱀을 달아먹거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얼마나 잘 믿나 보자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구리뱀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쳐다보듯이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그 질병에서 해방되리라 그 무서운 유행병이 막 사람이 막 죽어가는 그런 유행병에서 너희들 해방되리라 하는데도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고 그것을 그냥 쳐다보기만 한그 말을 믿는 자 쳐다보기만 한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 침대단합니다. 뭐 하라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는 사람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에게 절하고 바위에 절하고 산에 가서 빌고 산신 해신 물신 여러분은 이큰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 합니까? 빨리 그곳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뉘우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뉘우치고 고쳐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우상숭배하던 길에서 이제는 그 우상숭배하던 걸다 버리고 어리석은 곳에 절하던 걸다 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물 그 어떤 것도 다 눈에 보이는 사물에 전하고 숭배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경로하시는 것입니다 부채든 마리아상이든 천하 대장군이든 모든 어떤 그 물체에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숭배하고 손 모아서 비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로하는 죄입니다 거기서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무서운 죄 우상 숭배하는 것 가장 큰 무서운 죄 자살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오늘 꼭 알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이 절을 보겠습니다. Two h o u r b u t when this priest had a hold of power, time one s a c r i f i c e of sin. He sat down at the r i h t hand of God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시려고 단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들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누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 하나님 예. 오른쪽 라이그 핸드 갓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11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Full city, full c i t y s e n d set time, he white for e NMA to be made he for t h O. 그리고 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서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부어서 14. Because by on. Sacrifice he has made for the b r o t h o s s who are being made holy Holy Holy 거룩한 것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희생제사로 영원히 영원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모든 고약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다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루얼스 15 The Holy s e w a r d also tied by Tayed by To us a b o u t This fold he say 말씀 s 이 말씀에 대해서 15절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도 홀리 거룩한 거룩한 영성령 우리에게 정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 a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부월 16 This is the carbon and the hour make with them of that time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Say the l o r d Our b u t my, lies in the heart. And I light h e moon, the mind. mind.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16절에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은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마인드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생각에 새겨 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법도를 바꾸시면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과거와 같은 그런 법도에서 이제 바꿔주겠다. 헌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볼스 세븐틴 덴히 아드 데세인젠 로레스 악트 아월 리멤버로 모아 네. 이렇게 17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이 법을 만들려고 오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또 짐승 잡고 또양 잡고 또 비틀고 잡고 했지만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우리를 은혜시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시대에서 살지 않고 은혜시대에 살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도말하시고 돌아가셨다 나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환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런 일만 하려고 오신 것은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죄를 더 이상은 기억하지 않겠다. 네. 나의 그 많은 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눈만 뜨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어떻게? 그냥 공짜로? No. 예수님이 나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물이 있어야 되고 죄물이 있어야 되고 죄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잡 죽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양과 소와 비둘기에 돌아가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 은혜를 받으니 이거보다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손뼉을 치면 찬양을 해도 이 놀라운 기쁨을 다 찬양할 수가 없죠 이 고마움을 더 이상 나타낼 표현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어떻게 까딱 실수하면 나는 영원히 멸망하고 멸망하고 영원히 돌아올 수있는 다리를 건네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아시게 된 것입니다 까딱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살아서 그 많은 좋은 일 많이 하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자기 재산을 다 들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 가서 자기 재물을 다바쳐교회 헌금해서 교회를 짓고 이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죄를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요새 로또 복권 이걸 좀 하는데 지난주에 내가 꽝 났죠 이와 같아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했던 자기 행적들이 다 수포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믿어야 됩니다.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까딱 실수해서 그런 무서운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무서운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것. 무서운 죄입니다. 더큰 무서운 죄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 큰 죄가 무엇입니까? 자살하는 것. 이 자살하는 것보다 더큰 죄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사람도 와서 해결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왜? 타임 때문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적으로라도 자살 같은 거는 꿈도 꾸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자살이, 자살이 무섭다는 걸 지금 오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그러한 불행한 일에 빠지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40분 동안 이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100% 승리자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용산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딱두 가지 빼고 그 중에서도 100% 용함 받지 못하는 죄딱 하나 그거 빼고 여러분은 다 구원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딱 40분에 맞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